2017년 블루홀의 배틀그라운드가 출시됐습니다 뭐... 더 설명할 거 없이 대박이었죠 이에 배틀로얄 장르 붐이 불기 시작 이 게임 저 게임 가리지 않고 빠르게 배틀로얄모드가 추가되기 시작합니다 포트나이트도 그중 하나였고요 2019년 7월에 출시된 39.99달러짜리 이 게임 건물을 지어 좀비를 막는 디펜스 게임인데 꽤 재밌는 게임이란 평가를 들었습니다 특히 이 건물을 짓는 시스템이 참신하다고요 다만, 유저에게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해주는 게임은 아니었어요 그 대신 단순 반복 노동을 제공해줬죠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게임이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주변을 둘러보니 배틀그라운드 만세! 배틀로얄 모드 추가하라고! 당연히 포트나이트도 배틀그라운드 모드 추가! 남들 다 아는 일인데 신기할 건 없었죠 특이한 게 있다면 돈 주고 사야 즐길 수 있는 본편과 달리 배틀로얄 모드는 게임 안 사도 즐길 수 있게 해준 것... 정도? 그런데 배틀그라운드 제작사 블루홀이 이를 비난하고 나섭니다 포트나이트의 제작사 에픽게임스가 만든 언리얼 엔진보로 만들어진 배틀그라운드 나름 파트너의 입장인데 파트너의 유료 패키지 게임을 벗겨서 무료로 배포한다고? 실망이야 그래도 이때만 해도 큰일이 벌어지진 않았습니다 본격적인 문제는 이후에 발생했어요 당시 배틀그라운드는 인기가 치솟음과 동시에 핵쟁이 수도 급격히 늘던 상황이었죠 블루홀은 당연히 핵쟁이를 잘못 잡았고요 반면 포트네이트는 정말 가차없이 잘 잡았어요 핵쟁이 컴퓨터 자체에 벤을 때렸죠 게다가 게임 해보니 아무리 봐도 단순한 배틀로얄이 아니야 건물 지으면서 막 싸우는 게 엄청 특이해 여기서 유저들 마음이 반쯤 돌았었어요 하지만 사람들이 여기로 몰린 가장 큰 이유는 이 게임의 대중성 덕분이었죠 일단 배틀그라운드 컴퓨터 사양 엄청나게 요구하는 게임입니다 PC방 문화가 발달한 한국과 중국에서야 어, 별 문제 안 돼요 하지만 다른 나라에선 저 사양이 무료인 포트나이트 날란다 그래도 서구권은 콘솔이 대세니 콘솔판이라도 빠르게 내줬으면 괜찮았을 겁니다 하지만 배틀그라운드 콘솔판이 나온 건 포트나이트에 유저 3천만 명이 몰렸을 때쯤 그것도 엑스박스 1 독점으로요 불스포에 비해 보급률이 미국은 1분의 1 유럽은 1분의 1 수준인 엑스박스 1 독점으로요 이 정도면 왕좌를 빼앗게도 딱히 할 말은 없는 것 같습니다만 블루홀은 속이 부글부글 끓었죠 이거! 열 받거든요 유저 계속 뺏기고 있거든요 그렇게 2018년 5월 블루홀은 에픽게임즈 코리아에 소송을 제기합니다 덕분에 블루홀 욕 많이 먹었죠 법좀 아는 분들은 장르가 같다는 것 정도는 저작권 침해 소송 못 이길 텐데 포트나이트 좀 해본 분들은 게임 진행 방식이 완전히 다른데? 다른 게임 개발자들은 독점하지 마라! 결과적으로 소송은 없던 일이 돼버렸죠 다만 여기서 중요한 점이 블루홀이 소송을 건 데가 에픽게임즈 본사가 아니고 에픽게임즈 코리아예요 이런 걸 보면 애초에 이기려고 소송을 건게 아니라 다른 의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당시 해외에선 몰라도 한국에선 배틀그라운드가 최고였어요 카카오 배틀그라운드라는 훌륭한 핵쟁이 대표소가 있었기에 포트나이트에 관심 자체가 없었죠 그렇기에 여기서 소송을 걸어 쓰레기를 박아버리는 겁니다 블루홀이 포트나이트를 저작권 침해로 신고했다 포트나이트는 배틀그라운드보다 늦게 나온 배틀로얄 게임이다 그렇다면 표절이다! 라는 인식이 퍼지게 말이죠 해외에서야 시도안 먹히는 얘긴데 국내에선 해본 사람 자체가 적었잖아요? 지금도 포트나이트? 아, 그 배그 짝퉁 라는 말이 나오는 걸 보면 잘 먹힌 것 같아요 정말 그런 의도였는지는 모르겠지만요 어쨌든 에픽게임즈 배틀그라운드가 먹어버린 한국 시장을 공략하겠다고공 많이 들였습니다 아시아 서버의 위치를 한국으로 이전했고 돈 어마어마하게 쏟아부어 홍보도 많이 했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뉴비를 위한 시스템을 안 갖춰놨어요 튜토리얼 없는 건 그렇다 쳐요 처음엔 건축 시스템이 좀 어렵긴 한데 하다 보면 적응돼요 하지만 실력별로 구분해서 매칭해주는 시스템이 없는 건 좀... 한국 서보도 아니고 아시아 서보인데 이미 괴물 같은 사람들이 널리고 널린 게임인데 뉴비 도망가라는 거죠 이게 해외에서도 말이 많았습니다 뉴비가 고수 만나 학살당하는 게 일상이니까요 하지만 반대로 말하면 그 뉴비가 커서 다른 뉴비를 마구 때려잡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게임한다고 맨날 고수만 만날 정도로 뉴비가 없는 게임도 아니었고요 2018년 11월 글로벌 동접자가 830만 게임 역사상 가장 동접자가 많은 게임인데 뉴비가 없을 수 없죠 그렇게 실력발 매칭 얘기가 나올 때마다 격렬한 반대가 있었고 추가가 안 됐죠 그러나 한국에선 배그 날란다 한국은 가장 중요한 시장입니다 라면서 홍보에 돈도 엄청나게 썼는데 결론은 배그, 갓겜! 배그, 갓겜! 한국에서만 망한 게임이란 기사도 있어요 결국 2019년 10월 포트나이트는 섭종을 하게 되는 것처럼 갑자기 서버를 닫고 게임을 시작하면 요 블랙홀 화면만 보여줬어요 한국 서버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요 유저들은 난리가 났죠 섭종이야? 그리고 36시간 후 예상 못한 사태에 곤란해하던 사람들을 맞이한 것은 포트나이트 챕터 2 많은 걸 갈아엎은 포트나이트 리뉴얼 버전이었죠 사실 그동안 포트나이트는 여러 문제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실력별로 매칭해주는 시스템은 없는데 초보자 배려는 해줘야 하잖아요? 그렇기에 에픽게임즈는 건물 기똥차게 지어 초보를 농락하는 고수들을 견제하기 위해 건축 시스템을 여러 번 너프했죠 의도적으로 밸런스를 붕괴시키는 무기도 추가해왔어요 초보자라도 운 좋게 좋은 무기 주우면 고수를 이길 수 있게 말이죠 하지만 원인은 못 건드리고 변중만 울리는 해결 방식 관계가 있어요 초보자가 주우면 좋은 무기는 고수가 주우면 더 좋으니까요 게다가 포트나이트 시즌 10에 추가된 브루트라는 로봇 이게 밸런스 붕괴의 정점을 찍으며 엄청난 불만을 불러왔죠 이걸 탄 유저는 잡을 방법이 없어요 진짜 힘들어요 덕분에 해외 게이머들 사이에선 점차 공감대가 형성되어 갔습니다 지금의 방식은 문제가 있다고 실력별 매칭 시스템이 슬슬 필요한 게 아닌가 하고요 이런 상황에 에픽게임즈 코리아에서 계속 의견을 본사로 보냅니다 한국 분들이 그러는데 우리 게임은 뉴비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대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렇게 저렇게 저렇게 만들어보죠. 그 결과 만들어진 게 챕터 2. 상당수의 무기를 삭제해 밸런스를 맞추고 실력별 매칭 시스템을 추가했죠. 뉴비들의 게임 정착을 돕기 위해 트롤러 수준의 AI를 가진 봇도 도입했고요. 반발은 있었습니다. 맨날 진지하게 게임해야 해서 싫다고요. 하지만 대세는 말로만 들었을 땐 별로였는데 해보니까 이거 어 괜찮은데? 아 완전 좋은데? 이 패치 덕에 한국 포트나이트 게이머도 조금 늘었다니 좋은 일이죠 여전히 순위는 낮지만요 하지만 이후 포트나이트엔 심각한 문제가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챕터 2 이후 포트나이트 모바일 유저 콘솔 유저 PC 유저가 함께 매칭이 잡히고 있습니다 덕분에 모바일 유저와 콘솔 유저는 PC 유저에게 줄여 터지고 있죠 원래도 이런 기능 있는 모드가 있었어요 아레나 모드라고 나름 실력별 매칭이 진행되는 모드죠 하지만 크로스 플랫폼 매칭을 사람들이 엄청 싫어해서 이 모드는 인기가 없었습니다 웬만해선 마우스와 키보드 쓰는 사람이 유리하니까요 크로스 플랫폼 플레이만 하면 서버렉이 걸리는 분도 많았고요 근데 이번에 이걸 메인 모드에도 도입해버린 겁니다 플스포와 엑스박스 유저는 이걸 기기의 자체 옵션 설정으로 막을 수 있는데 나머지 기기에선... 음... 포트나이트가 세계 최초 콘솔 모바일, PC 크로스 플랫폼 플레이가 가능하단 점 이걸 에픽 게임즈가 굉장히 자랑스러운 업적으로 보기에 벌어진 일 같은데 아주 난리예요 물론 PC 유저가 대세인 한국은 조용하지만요 그렇기에 이 게임의 앞날이 궁금해집니다 강제로 크로스 플랫폼 플레이를 하게 된 해외 게이머들이 어떻게 나올지 그리고 한국 게이머들을 위해 게임을 갈아엎었다는 포트나이트가 앞으로 한국에서도 잘 나갈 수 있을지 말이죠 지금까지 펭귄몬스터였습니다 그럼 펭빠잉